Sorry 아 점수 개꿀맛이나 누구 죽었어? 빙클리요 어우 내 방송 복구됐습니다 야 남은 세명 1층 사무실 복교이지만 올라갈기 괜찮다 야 복구됐는지 <웃음> 판다 복구됐는지 <웃음> 어 복구 안됐어 안됐다고? 내건 복구됐는데? 어. 나 그지, 이거 시, 심장박동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지금 이제 캐릭터 고르고 있어. 심장박동기가 어? 저기 저기 있으면 비비스라는 소리가 나요. 위에 있어요. 11, 9, 9. 나랑 뭐지 나는? 1199 나랑 가까워. 요2 층에 있어요. 지난 미다 여기 있네요. 어2 층에 있었는데. 빨간색 표시떴었는데 네, 여기는. 터치만. 이닝에서 <웃음> 왜 얘를 킹클 이제 일로 도하고 했는데. 클프에터졌에캠프터졌프에방프 터졌어. 에캠킹에방프 터져버렸어. 줄래 잠깐만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으흫 아! 잠아 <웃음> <잠깐. 웃음> 아, 너무 찬인하잖아 <웃음> 너무 찬인하잖아 <웃음> 피가 25밖에 없잖아 너한테 어떤 완전 소리가 났는데? 나 죽길래 그냥 했어. 그거 내가 지웠어 아, 새끼 없네. 적었어야지 했는데 판다가 이번엔 들고 왔어. <웃음> 내가 왜 그랬냐면 판다 너어 누구야? 판다가? 뭐지나 아 상당망패 대신에 이거야. 판다가 저... A시구나. 전당망패가 온다. 아, 뭐야. 아, 누가 나 때렸어. 아, 어? 아. 여기 망치 새끼. 망치 뭐야 모르는 애. 그럼 아, 쏴거리 되겠네? 때려줘? 옆에상 나도 방패가 있어. 아 아저씨 포탄 골로 가유 아 이거 인질구출이었어 아 아니? 인질구출이야? 응 음, 맞아 어, 인질구출이었어? 아무도 몰랐다 어? 저사람 죽여도 돼? 여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얘들 못살 일단 어 판다 죽여도 아니구나? 돼? 한다 이미 죽었구만 살려 줘여 살려 주겨 살려줘 뭐 살려? 살려 살려. 야나 방송 똑 터렸냐 팬더 어? 뭐라고? 아 그냥 방송 꺼 간다 팀플 방송 멈췄어 지금 편쏘어 방송을 꺼이 나 킹컬이 곁으로 왔어 나. 하늘로 나 곁으로 왔어, 왔어. 굳이 안 찾아와도 되는데 아니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실명되면서 왔어 <웃음> 미안해 아 실명을 이렇게 <웃음> 아, 순간 놀랐어 순간 놀랐어 오씨 깜짝이야 침 끌다 방송 끊어도 돼 방송 끊어도 죽는다 죽는다 야 이건 램을 하나 더 깔아야 되나? 저 무슨 좀비태요인지을도 <목소리> 찾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아! <목소리> <목소리> 아타나타나타하타요 <목소리> 저보다 못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이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말도 안 말도 안했어 넌 못할거야 넌 조심해라 시끄럽대지야 널 <웃음> 죽일거야 아나 피가 <웃음> 없어 나 피가 없어 애들이게 계속 쓰지마 나 피가 없어, <웃음> <계속 쓰지 마. 웃음> <웃음> 없어. 살려줘 돼왜있냐고 안에 있어야 될거냐 피가 안 차이 에이, 아이 살게 나 없어, 없어. 없어. <웃음> 못다고 정 말인가요? 제가 왜 밖에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왜 밖에 있어요? 제 마음이죠. 아 그건 맞습니다. 팩트네요. 화이팅! 아아아는 사람 한명도 없어. 나 있어. 아 방금 대글님 파워. 아 거기에 들자마다죽는 거. 야, 잠깐만. 아... 내가 먼저 죽었는데 왜 나한테 정수 된 걸? 왜일까래?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네. 죽은 아, 건 뭐야? <웃음> <웃음> 예, 대미는 둘 명단 나 아닌데 나야. 실수 착각했습니다. 방패가 지원자 움직여. 어, 방금 어. 봤어? 방금 봤을때만 봤을때만 봤을때만 봤을때만. 어? 어? 봤어? 썸파는구나. 봤어? 어, 뭐, 어떻게 하는 거구나, 뭐, 어떻게. 앞으로 가지 말고, 뒤도 못 가고. 우리 이거 할까? <웃음> 먼저 죽는 사람애 교. 야, F 잠깐,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나그터틀이라 했는데. 아, 씨. 쏘는데 내가 분명 했지. 어, 쏘는데, <웃음> 쏘는데 가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쏘는데 가지 말라고. 내가 보면 말했잖아 쏘는 듯이 앞플 추락하지 말라고 아, 그렇게 얘기했고만 아, 왜? 정확하게 헤드샷이었어 <웃음> 내가 말했잖아 정확하게 <웃음> 헤드샷이었어 내가, <웃음> 내가 말했지 앞플로샷 <앞을 웃음> 잠깐만 거기 아이고 저새끼 뒤졌다 저새끼 슈드 폭탄 존나게 많은 데저 쳐들어 됐어 이겼어 안돼 애프가 머리를 쏴야지 내 머리는 그렇게 잘 쏘더니 아니 총알 장..이거는 총알 데미지가 약해 그래서 머리 썼는데 머리... 이렇게... 이게 강제는 머리 한 방이면 죽어 아니야 네, 저격도 살아 나왔고요 내 네, 팬도 혼자서 인질 구출해서 나와가시면 됩니다 <웃음> 자 둘이 오데한대알아서 알아서 하는 알아서, 소리죠 아니야 인제가 데이트 하러 가는 야, 거야 판다상 아니 대놓고 그렇게 싸면 맞지 않을까요 판다 알바 아니에요 판다는 죽을 거야 이만 여섯, 나만 돕어 가방, 가방 없잖아. 어, 가방 없는 새끼. <웃음> <웃음> 약은 없고, 내가쓸 약은 있다. 이거지, 내가 쓸 약은 있다. 아, 내가 쓸 그만 그래서 인... 쓰레기. 네, 이거, 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 생각은 아뇨 마님?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다가 죽는거를 <목소리> 아니 그런거 없어 미안합니다 개소리였습니다 먼저 죽는거부터가 제야 먼저, 죽는, 먼저 죽는, 죽는 사람 애교 기계, 기계? <목소리> 영상가 아씨 <목소리> 아니 애교하잖아 벌써부터 하면 안된다니까 거북이 <목소리> 지금 <목소리> 등켜지는거고 등커... 네? 보 깜짝 놀래? 어어 어? 누구 죽었어? 야, 이건 틴킬인데. 틴킬이야? 틴킬 <웃음> 한 사람. 팀판에서 틴킬하고 잡아줬는데. 아니 저기나 쐈는데 개새끼가 틴킬하고 잡거줬어 아니 네 아군이 먼저 쏜고 적군이 쏜고팀 틴킬 지겹고요. 근데 <웃음> 말은 말에... 어, 뭐는... <웃음> 아 이번 판은 무유. 틴킬했으니까 무유. 이게 뭐야? 뭐야? 왜안뒤죠 아니 왜이렇 아니 이게 왜안 맞아? 잠깐 멈춰있었거든? 그래? 나 쐈거든? 응. 분명 쐈는데 너랑 살라 갑자기야! <웃음> 아 깜짝이야! 갑자기. <웃음> 어? 아 어? 살았네 저 수술해줄 사람 수술 수술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다가 <웃음> 나처럼 죽이지 말고 잘죽세요 <웃음> 어머니 있어. 죽인다, 양한 표. 아니, <웃음> 구바! 아니네? 어, 어쩔 수어 아, 의사선의사선생에피사처로 지키진 않아. 아, 의사죠? <웃음> 의사, <사기.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아, 알겠다. 에피사처로 지키진 않아. 와, 나 초월 없어. 쫓겼다. 나 소음기, 아, 이게 소음기 달아서 그럴 거야, 아마. 어, 안 달아. 소음기는 데미지 줄이거든. 근데 소음기안 달았어. 다른 거 달았어. 데미지. 에피사처로 지키진 않아. 미안해. 아유 귀찮아 이거. 아 이렇게 하게 해야 돼. 어? 아. 문 깨져, 여기 문 깨진다. 킹크 맞을 뻔했어. 응? 다 쓰러졌는데. 킹칼. 응? 애피 상이 맞출 뻔했어. 어. 나 이미 맞아있어 와 어, 판다 소 보냈다 아 애플 소 보냈다 아 어, 애플 소 보냈다, 어, 보냈다. <웃음> <웃음> 한 성기 한 깨면은 한한 데미지, 데미지 나자지던데 그거 뭐야 나 성기 안꼈었어 아까 그 게임은 성기 안꼈어서 데미지 섹스 거야 아마 어. 공기는 소리는 소리는 작은데 작은 아니 데미지도 줄여 들어 맞아 와 씨, 그래, 나 이제 없네. 근데 내가 스스로 라때야 애플팟 판다 빨리 들어와 공밖에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열네명 설치 안해세 명에서 네명 죽여서 해야 돼 다섯 명죽야한 사람에 다섯 명 죽여 누구 나살려주 사람 살려줄 수가 있어야죠 아아 지체를 네, 보고 칼을 꽂으며 살아나 나 살아나..나가 그 앞에 앞에 저기있어 앞에 여기있어어 저기 그어치 나, 나 정면 내 우측에서 맞았어아 <웃음> 안녕 나 우측에서 뒤졌어 다 아, 쓰러져있어 <웃음> 아니요 이거 우측에서 <웃음> 그냥 어, 오, 어? 저렇게 쪼개다가 지가 제일 먼저 좋은가? 흐흐흫 사운드 플레이브 자고가? 아아 나도 저기로 갈래 아니 애플 레름이 먼저 찾을 것 같은데? 나도? <웃음> 애플 상 애교다 애교가 두개야 두개가 되 어! 뭐야 여기 왜캐나 사람! 오우야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웃음> 과감이다.. 징그럽다. 야 창문 왜이렇게 튼튼하냐 밖에서 보이는데 쏠 수가 없어 오! 잡 됐다! 예에에 아니다.. 나 아니다.. 어, 잠깐 <웃음> 어, 잠깐만 저기로! 아 기다려! 아아.. 아아.. 아 누구 이렇게 자라는 거야? 너. 그 다음에? 어? 나안 죽었어. 아, 저, 가운데, 누구야? 저, 가운데, 사람, 누구야? 몰라. 난 갈게. 난, 뒤지기 싫거든. 아, 킹클 한... 죽었다. 어? 예! 잠깐만. 킹클 죽었다! <웃음> 죽었다! <웃음> 오, 예! 아, 죽었다! 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킹클이 죽었어. 아싸. 긴클 <웃음> 죽었다면, 괜찮아. 킹클이 <웃음> 먼저 <웃음> 죽었다면, 우린, 긴클 하나. 야, 이제 판다 하나만, 그렇지! 이제, 이제 판다 한 명만 하면, 이제 우리 하나씩 다 애교를 해야 되네. <웃음> 판다 야, 판다만 판다 우리 죽이고, 한번 무료, 무까 <웃음> 그래, 그렇죠? 너 <웃음> <왜> 이렇게 간다고. <말한다고>? 응? <웃음> <웃음> <웃음> 어? 너 죽었네. 좋은 생각 아니야? 좋은 생각이오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지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기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 애플 애플 하아 와 여기 맞는구나 오, 그러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러분 제가 안보이나요? <목소리가> 왜요? 어이 구야 <정말.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야 언제, <목소리가> 언제 죽었어? <웃음> 쓰러져있어요 <웃음> 나타창가 살리다가 막... 데뷔 맞을뻔있지요누가 죽은 거야차창까요안죽었어오안죽었어 어. 어. 아, 어. 지막죽었어망 어, 마지막 런으가망 했다. 마지막 런으막아줘 저거. 막아쏘이 아 잠시만 여기 위험해 나 여기 있을거야 <웃음> 거기 있으면 여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 중... 어, 어 그렇네 응? 나 여기 있어야지 나 여기 있어야지 내가 정말 쓰레기라 느낀게 쓰레기라고 거의 피가 내가 제일 많아 쓰레기다 <목소리> 뒤에 문 뚫렸어요 창문에 뒤에 네, 맞았어요 김질 누가 살려야 돼김질 누가 살려야 돼 어. 내가 살리고 있어 아땡 어? 아살리다 저, 애플 애플 앞에 저기 있어 잡았냐. 일단 일단 일단 일, 일구아아 4포 5포 2포 4일 5포 3포 4포 5포 4포 5 자, 고무에, 저금 뭔가 애플리으로 밖에서 너무 많은 걸 하는데, 그냥 많이 하는 게 없어. 말이 와라이. 오라이. 왜 이렇게 사람 많아? 나. 저.. 접착폭탄이 아, 끝났다 아.. 아내 아, A 이체 안전켰어 어? 나았냐난 끝났어 수익이... 아 잠시만 나 나가있을래 그 와중에 애플상 들어왔네 애플상애플상 애플상. 응? 내가 이거 신기한 거 보여줄게 여기로 와봐 이거 좀맞고 접착폭탄 있어 응 우선 이거... 어? 깜짝이야. 내가 설치했어이. 저 때, 애들 오면 터치면 되겠네. 터뜨리면 되겠네. 많이 오면 터뜨리면 돼. 야, 이제 또 줄줄이 오는데? 세 마리네. 줄줄이 온 거? 어, 반대쪽에 있어. 보여? 있... 어, 보여. <웃음> <웃음> 오면 말해줘. 나 소린 들리거든? 하나씩. <웃음> 뒤로 왔나? 아, 와? 여기? 아, 데나죽었 아, 아, 아, 아, 잡으면 돼 아, 아, 아, 뭐야?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